시나리오쓸 때는 그 바그너의 오페라가 도움이... 어제는 이거를 생각이 났었는데 뭐였더라... 영화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영화를 대한 태도 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. 늑대소년으로 받은... 예. 기자분들이 주시는 올해 영화상 자랑하려고 <웃음> 보여드립니다. 패기와 열정이 넘치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재미와 감동 느끼실 거라 확신합니다.